<웃음> 닮았어. <웃음> 야. 자, 우리 1번 타자. 자, 간단한 자기소개. 저는 서울 사는 양이수고요. 서울 사는 양이수요. 어? 양이수님 어떻게 생겼어요? 뭐 어, 일단 안경을 썼어요. 안경. 약간. 잠깐, 잠깐 안경이 네. 어떻게 생겼어요? 그 동그래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어, 생긴 이렇게 안경도 있잖아. 이렇게 개구린 거. 그 약간 일본 옛날 조폭들이 쓰는 안경 어... 약간 그렇게 생겼어요 아 진짜? 아 미안해 미안해 아 하필은 또 이렇게 생겼냐 네 아니 이렇게 생긴 안경 요즘에도 쓰나? 자그 다음에 코 코는 어떻게 했어 어떻게? 네자 입은 어떻게 생겼어요? 어... 입은 약간 두툼하게 생겼어요 입술이 도톰해 코가 너무 어떻게 해요? 네 코가 너무 어떻게 해요 그래 이건 약간 외국인 서양인이다. 됐다. 그 다음에 머리가 얼굴을 덮는다 그랬 눈을 덮는다 그랬지? 네. 자 완성됐습니다. 완전히 다른데요 지금 그린 게? 다르다고? <웃음> 김은영님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 떨린다. 자, 간단한 자기 소개해 주세요. 저는 어, 경기도 사는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사는 김은영님 반갑습니다. 파우키의 영상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편집 작품은 무엇입니까? 우두둑 불러봐 이거. 불러봐. 제 평소에 음.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요 혹시? 화사 닮았단 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화사? <웃음> 네. 지금 캠 <케미> 있죠? 아 <웃음> 저는 일단 네? 눈에 쌍꺼풀이고요. 아 쌍꺼풀. 음. 입술은, 입술 두께는 보통이고요. 네. 그리고 머리가 엄청 길어요. 아, 머리 엄청 길어요? 화사가, 화사가 보면 약간 네. 그 도도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네. 네. 약간 그런 도도한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얼굴형은 어떻게 생겼어요? 각진 달걀? 각진 달, 각진 달걀은 뭐야? 아, 나 그림 원래 잘 그리는데 이게 몽타주가 어렵네. 이거 얼굴형이 기형이 얼, 얼굴형인데, 기형이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웃음> 어, 근데 나름 예쁘다 매력있다 너무 매력있다 진짜 머리가 길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네. 갑시다 그냥 학생이세요? 교복으로 해드려요? 저는 직장인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정장으로 매력있다 너무 매력있는데? 어떻게 좀, 몸매면 은좀몸 볼륨 좀 넣어드려요 어떻게? 아, 볼륨 빡세게 넣어드려요 빡세게 넣어드려요? 볼륨 빡세게? <웃음> 네 알겠습니다 <웃음> 자 이렇게 볼륨으로 끝나는걸로 그림이 포즈는 손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와인잔을 해주세요 아 와인잔 오 매력있어 됐어 아 자잘쓰시고요 마지막으로 네. 할말 해주세요 아네 할말하세요 마지막으로 무야호 빼고 아무거나 하세요 <웃음> 엄마가 방송 탔어 <웃음> 아주 인천사는 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일단 저는 좀 뒷머리랑 앞머리가 조금 길고요 아 뒷머리 앞머리 길고 약간 남자처럼 머리는 짧은데 약간 뒷머리 길고 앞머리 길은 느낌? 남자처럼 머리는 짧은데 약간... 뒷머리는 길고 앞머리는 길고? 아 그게 혹시, 아니라 혹시 폭주족이에요? 거의 보통 남자애들 머리 이렇게 된 거에서 네. 약간 조금 긴 느낌? 아 오케이 오케이 머리를 세우고 다녀요? 아니요 내리고 다닙니다 머리는 살짝 내리고 다니고 현 요렇게 하고 다니는구나 요런 느낌 예 뒷머리는 좀 많이 길어요 뒷머리는 좀딱 좀... 딱 거의 목 중간에 다는 정도? 아 진짜? 예 혹시 g d P 형 걸리셨어요? <웃음> 혹시 제가 지금 여기 메모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예 요거 좀 닮았어요? 예아 닮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웃음> 프로필 완성! <웃음> <웃음> 미안해 내가 시간이 없어 지금 오... 사람들이 빨리 그리라고 난리가 나서 일단 사인이라도 해주세요 아 사인 오케이 자 혹시 하고 싶은 말 화이팅 <웃음> 감사합니다 자 다음 감자님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웃음> 여보세요? 들려요? 네, 들려요? 감자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세요 아 저는요 경기도에 사는 네 감자 닮은 초등학생 5학년 네. 3, 3반 20번 양호성입니다. 아, 방금 그 어떻게 생겼는지 소개를 대충 해주신 해것 같아서 설명을 제가 그냥 의미로 좀 그려봐도 되겠습니까? 네. 프로필 사진이라는 게꼭 얼굴일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알죠? 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아? <웃음> 생김새를 얘기해주세요. 그래도 대략. 이거 귀여워질 네. 수 있어. 네. 눈이 작고요. 눈이 작아요? 네. 네. 머리도 풍성하고 몸이 통통해요. 머리도 풍성하고 몸이 통통해. 네. 아, 오케이. 여기에 그래도 제가 그 너무 금방 그래서 죄송하니까. 자. 아, 귀여워. 야, 진짜 솔직히 나 이거 귀여운 것 같아 이거. 이름 적어 드려요. 감자 적어 드려요. 감자요. 감자 오케이. 자, 찬먹 님. 약간 눈꼬리 내려가 있고 눈꼬리가 좀 내려가 있고 음, 코는 살짝 낮고 입술이 살짝 얇아요. 입술이 살짝 아, 얇아요. 안경 끼고 아, 안경 끼고. 네. 네. 평소에 잘 웃고 다녀요 아니면 무표정이에요? 어, 대부분 웃고 다녀요. 오케이. 얼굴은 통통해요? 어어 어, 음, 친구들이 볼살 많이 만져요. 아, 오케이. 친구들이 볼살을 만지는 컨셉으로 아 어, 귀여워 근데 잘 그리셨어요 <웃음> 잘 그렸다 진짜 요번에는 아 설명을 잘 하셨어 이름 써 드릴게요 어저 안경 썼다 그랬는데 안경 썼다고? <웃음> 잠깐만 이렇게 잡아 당기면 안경도 같이 일로 이렇게 가나? 이렇게? <웃음> 괜찮네 자다 그려드렸습니다 사인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무행무행 무행무행님 안경이 그닥 동그랗진 않아요 얼굴에 살이 조금 있어요 눈 아래쪽에 여드름 하나 있고요 네? 그러면 그닥 오똑하진 않아요 잠깐만눈 아래쪽에 음. 여드름? 네. 평소에 잘 웃고 다녀요? 아니면 무표정이야? 평소에 웃을걸요? <웃음> 안 웃을 것 같은데? <웃음> 너안 웃지? 평소에 너 평소에 약간 이러고 다니지? 이거지 이거? 이거야 지금 말투 보면 은 아니라, 아니라면 다시 설명해주세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해! 맞지? 맞지? 어... <웃음> 자 머리 어떻게 해 머리? 그냥 곱슬로 그려주세요 곱슬 어우 잘생겼다 최종 남자의 완성은 확실히 머리인가 봐자뭐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 그려줄게 없으면 그냥 나 저기 피규어 그려준다 피규어는 안 돼요 <웃음> 차라리 레고 그려주요 레고? 레고? 아또 네. 그리기 힘든 걸를 잠깐만 핸드폰이라 레고 그려주세요 핸드폰 많이 해요 그 다음에 핸드폰 한 손에 레고 한 손에 핸드폰 오케이 완성입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사인해드릴게요 네 이분, 이분이 평소에 웃고 다닌다고? 나 아닌 것같아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하세요 마지막으로요? 네 그림 잘 그리세요 <웃음> 좋아하는 거뭐 있어요? 좋아하는 거 그려줄게 돈 좋아해요. 돈. 돈? 자, 달러로 해서 복사해가지고. 자, 돈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해드릴게요. 어때? 오. 이분 제가 약간 동양화 스타일로 한번 그려볼게요. 싹 눈이 굉장히 날카로워. 아우, 코가 이분 잘생겼네. 관상이 좋아. 나중에 지금은 이렇게 안생겼을지 몰라도 그 어른 되시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 생.. 생 이제 어른이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하죠. 그러니까 머리만 똑같이 하면 닮았을 것 같아. 잠깐만요. 몸은 어떻게 그려드릴까? 어깨까지 그려드릴수있는데 <웃음> 어떻게 그려드릴까? <그냥> 어깨까지 그려주세요. <웃음> 네? 어깨까지만 그려주. 아 그냥 목, 목만 나오게 목만. 어, 현 사실적으로 그려드려 아니면 좀 약간 근육남처럼 그려드려 아니면 부자 아니 그냥 부자처럼. 그냥 목만 그려요. 아, 목만 사실적으로. 예. 약간 귀찮은 거 아니지? 지금. 아야야. 아니, 아니, 아니.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웃음> 닮았어, 닮았어. 야 파우켓, 방송하면서 그림이 늘고 있어. 자속삭하고 어, 눈이 커요? 어 조금 커요. 그림 실력이 다시 다시 원위치가 된것 같아. 운이 안 좋으신 분이네. 입분 그냥 약간 얇아요. 얇아요? 네. 머리 머리가 아 머리가 곱슬이라 그랬나? 네, 오 닮았어요, 닮았어요. 어, 닮았어? 거짓말 <웃음> 진짜야? <웃음> 네. 오 그럼 우리 잘해보자 잘해보자 눈썹. 눈썹이 약간 연하다 그랬지. 네. 자 파마끼가 있고 가운데 가르마가르마 없고요. 네. 눈썹 살짝 위로 머리카락이 딱 올라와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진짜. <웃음> 닮았대. <웃음> 여러분 <웃음> 네. 나 저기 신내림 받았어 오늘 거의 지금. 자, 교복 그려 드릴까요? 네 오케이 자, 완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자, 다음 분 아이디가 아이폰이야 아이폰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막 실이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연세중학교 야구부 김현지 연세중학교 야구부 그 포즈를 한번 그려 드릴게요 무슨 포즈? 야구 포즈 그려 드릴까요? 네아 그 포지션이 뭐예요? 저 중견수요 중견수? 중견수면은 고개 살짝 아니 저기 몸 살짝 숙이고 이렇게, 이렇게 달릴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아 오케이 자 됐습니다 어우 느낌 있어 MVP 대시라고 나중에 MVP라고 적어놓을게요 이름이 뭐, 뭐라고 적어드려요? YJ IJ. Y 아 Y 아 잠깐만 그래도 야구장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나중에 야구로 잘될 거예요. 야구로 쭉할 거야. 네. 아 어, 그럼 사람들이 YJ를 이렇게 다 외치는 YJ YJ 막 이러고 있는 걸로 이렇게 해줄게요. 좋지? 네. 자 축하드리 어무잘 그렸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이 필요 없네. 아, 잘하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신기하다 와. 제일 좋아하는 영상 보여요? 제, 그, 편집. 멈춰, 아, 멈춰로 번. 입문했어요. 멈춰. 아, 멈춰로 입문하셨어요? 멈춰. 멈춰! <웃음> 멈춰. 멈춰! <웃음> 아이, 거 그냥 손바닥만 그린 거잖아요. <웃음>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파우야, 불러봐. <웃음> 김동주님. 김동주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동주님? 네, 네, 네. 아네 아, 저기 뭐 혹시 저기 뭐 쫓기고 있는 거 아니죠 어디 아니요 아니? 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코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 코가 살짝 오똑합니다 오똑해 네 눈은 그리고 살짝 좀좀큰 편이긴 해요 눈은 살짝 크다고요 어, 전체적으로 잘생기셨네요 오똑하고 크면 아 이분 약간 그럼 내가, 내가 약간 진짜 찐으로 약간 그 잘생긴 애니 주인공처럼 한번 그려볼게요 헤어스타일 어떻다고요 투블럭 투블러 완전 그 하이큐 막 이런데 나오는 그런 캐릭터네. 근데 왜왜 왜 느낌이 안 살지? <웃음> 자 자세는 어떻게 해 드릴까요? 앉아 있는 자세가 좋을 것 같네요. 안 아, 앉아있게요? 알았어요. 잠깐만요. <웃음> 아그 선생님 그 병맛 그림도 나름 네. 매력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앉아 있는 것도 이렇게 제가 이제 기력이 조금씩 딸리기 시작해서 이게 처음 시작은 굉장히 창대했으나 앉아 있게 그려달라는 말에 제가 사실 조금 힘이 빠졌어요. <웃음> 자, 좋아, 예. 예, 아, 왜냐면 다 끝났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그랬다가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나쁘지 않아. 그 대신 제가 좋은 기운 받으시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바라기 그려드릴게요. 여기에 막 용도 그려드리고, 이렇게. 퀄리티보다는 약간 그 의미로 해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멋있네요. 네. <웃음> 아이 아니, 그림이, 아니다. 솔직히 되게 열심히 잘하려고 했거든요, 이번에. 되게 잘하려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되게 느낌이 있었어. 솔직히 하게면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느낌이 있다가, 머리에서 조금, 어, 잠깐, 이거 머리? 이러다가, 아, 갑자기 앉아있게 해달래. 앉아있게 되니까 힘이 확 빠지더라고 그래서 앉아있잖아요 앉아있으면 됐지 자. 어, 저 경기도 사는 사람입니다 경기도 사는 사람 자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해 주세요 어저 얼굴이 동그랗게 생겼어요 자, 얼굴이 동그랗고 일단 어, 눈도 좀 동그랗게 생겼어요 아 눈도 동그랗고 네 눈이 큰가봐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 눈이 약간 착하게 생겼어요? 아니면 조금 날카롭게 생겼어요? 날카롭게? 약간 날카롭게? 수 네. 평소에 좀 웃고 다녀요? 아니요 아 오, 약간 좀 살살 맞아 보일 수도 있겠다 그죠? 어네아 오케이 알겠어 앞머리? 안, 앞머리 없어요 앞머리 없고 가름많은 가운데? 네 이거 봐 이게 여성분은 이렇게 머리를 딱잘 그리면은 또 이렇게 예뻐진다 자 채팅창 계신 분들 요렇게 약간 그침대에 어때요? 이런 느낌의 여성분 좋아요 아니 본인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채팅창에 물어본 거야 본인은 좋겠지 당연히 자기가 아또 예뻐졌어 나는 이렇게 예쁘게 그릴 수밖에 없나봐 제가 예뻐가지고 아 예쁘, 예쁘세요? 네뭐미어야지 어떻게? 교복으로 해야 돼요? 네아 오케이 어 잠깐 여학생은 교복이 어떻게 생겼지? 어 근데 매력있다 되게 쌀, 처음에 살살 맞아 보일 것 같은데 친한 친구한테 되게 잘해줄 것 같은 그런 오, 그런 느낌이다 그런 것 같아요 웹툰 느낌이야 항상 승리하시라고 저는 브이를 좋아해서 브이 너드리고 싶은데 괜찮아요? 아니요 소나아트 <웃음> 주세요 손아트 아 손아트? 네아 이거 어려운 거 부탁하네 잠깐만 소나트아소나트 <웃음> 아, 어떻게 해 되지? 알겠다. 잘 봐, 여러분. 제가 소나트 그리는 거잘 봐요. 내가 미대 나왔다는 걸알수 있을 거야. 오, 이 표정으로 소나트를 하니까 굉장히 매력 있어요. 평소에도 소나트 저기 친구들한테 많이 하고 다니세요. 그러면 인기 엄청 아니요. 많을 것 같아. 아니 하, 하고 다니시라고. 아, 아 네. 이름 뭐라고 적을까요? 이름, 하트 이니셜. 해주세요. 이니셜? 아니요, 하트요 하. 하트! 하트! 아 그냥 이름 말고 하트로 적어달라고? 네! 오케이! 자 해드렸습니다! 잠깐 이분은 왠지 내 사인도 그 거절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사인 해드려요? 헤드, 해주세요! 해줘요? 알겠습니다 네. 그 굉장히 그 깐깐하신 분이라서 제가 사인을 좀 작게 해야겠다 아니에요! 크게 해주세요 <웃음>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어.. 네 왜왜왜요? 아, 그, 제가, 제가 나갈게요. 음, 아, 추방 당하면 조금 기분 나쁘니까. 아, 알겠습니다. 아, 자, 나가세요. 나, 네, 네.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내가 그, 내보내기 하는 게, 하는 게좀 기분 나쁠 수도 있구나.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분이 딱이 표정 느낌이 나네, 그지? 성격이. 아니, 그럼 내, 내 방송인데 내가 내보내지. 잠깐만. 여기다가, 추방 당하면. 기분 더러우니까 약간 이런 캐릭터 있잖아요 만화에서 하트를 하트를 가려야 돼 이렇게 <웃음> <웃음> 여러분도 어떻게 재밌었습니까? 자 그러면 은 저는 또 어, 편집 소재 열심히 찾아볼 테니까요 제 카페도 많이 들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